안녕하세요. 뉴스 읽어 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의 디에스트로너이 빌보드 재팬 핫백에 4주째 차트 인뿐 아니라 오리콘 차트까지 물들이며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의 막강한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진의 첫 솔로곡 디에스트로너이 11월 30일 빌보드 재팬 핫 113위에 오르며 4주째 차트에 진입했는데요. 이는 BTS 멤버 중 최장 기간 차트인입니다. 10월 28일 발매된 디에스트로 t 은 11월 2일 빌보드 재팬핫 143위로 데뷔 11월 9일에는 39계단이나 껌충 뛰어 4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10년 내 한국어 솔로곡 중 최고 순위 기록이자 17년 빌보드 재팬핫 100개편으로 기준이 강화된 후 K-POP 솔로 최고 기록입니다. 이로써 진은 빌보드 재팬핫 100개편 후 K-POP 솔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아티스트가 됐습니다. 진은 빌보드 재팬 베가티스트 차트에서는 27위를 기록하며 4주째 차트인을 기록했는데요. 지난 11월 9일 차트에서 14위에 오르며 방탄소년단 멤버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어 일본에서 진의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1월 9일 빌보드 재팬 톱 싱글 세일즈에서 10만 5,859장 판매로 2위를 차지한 디에스트로넛은 11월 30일 차트에서 5만 3,036장 판매로 5위에 오르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디에스트로넛은 일본 오리콘 싱글 주간 차트에서도 4만 8,166장 판매로 4위를 차지했으며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우며 첫 진입과 함께 1위에 등극했고 지난달 11월 24일 첫 솔로 OST US로 한국 솔로 아티스트로는 최초로 1위에 등극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진은 해당 차트 1위의 솔로 두 곡을 올린 아티스트가 됐는데요. 어쿠스틱 기타의 잔잔한 선율과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매력적인 디에스트로넛은 진의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중저음과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루킹한 목소리로 전세계의 리스너들을 사로잡으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발매와 동시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음반 시장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눈부신 기록들을 달성하며 글로벌 아티스트 진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이 만든 캐릭터 우떠의 이야기인데요. 지난 30일 진이 아미들을 위해 직접 디자인하고 의견을 제시해 정성들여 만든 캐릭터 우떠의 예약 판매가 진행됐습니다. 부는 퀄리티와 실용성을 중시하는 진의 의견이 반영돼 조거팬츠 후디, 커트러리 세트, 쿠션 인형, 디너웨어 세트 등의 다양한 품목으로 출시됐는데요. 우떠 굿즈는 눈 깜짝할 새 품절되며 구매에 실패한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진이 공항에 안고 나와 화제를 모았던 우떠돌쿠션은 60초도 되지 않아 품절이 되는 폭발력을 보였습니다. 솔드아웃킹, 품절킹으로 불리며 항상 굿즈를 판매하는 족족 매진을 이어가는 진의 명성과 브랜드 파워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진이 팬 사랑을 가득 담아 불러 전 세계에서 화려한 성적을 거둔 첫 솔로 싱글 The Astronaut과 마찬가지로 노래와 함께 찾아온 우떠 또한 폭발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팬들은 우떠는 상시 판매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며 너무 빠른 속도로 품절돼 미처 사지 못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군입대전, 뜻깊은 생일을 맞이하는 진에게 행운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